자, 이번에는 확실하게 서기가 나고, 운전자 팬이 된 거고요. 그냥, 이번에도, 천상계 매칭, 어주, 똥입니다, 예. 봉봉이 간다, 봉봉이 간다. 원래 나야스 같은 거 해볼라 했는데 나야스, 아 모르겠어. 또 나야스 안 하니까 또 자신감이 또 없어진다. 어떡 하냐? 일단 철도 그러는 곤충학자. 제, 저 친구가 지금 보니까 생존자 랭킹 8등이었나? 어, 응, 한자리 수임. 보달달달. 곤충이 이쪽으로 빠졌길래 이쪽으로 간줄 알았는데. 안보이는거임 뭐야 어디 가서 하면서 이제 혼자 뻘짓하는 중 음, 느낌이 벌써 쎄야죠 근데? 안쪽에 있는거임 아한바퀴 돈건가? <웃음> 진 나보고 바보라 생각했을거 아니야 아유 창피 하지만 폭탄을 오지게 잘 썼기 때문에 바로 이 릴레이 들어갑니다 어떠냐 나의 폭탄가기 매섭지 않느냐 매섭다 곤충부터 제거해주고요. 어. 바로 플래시 각 나오긴 하죠. 어. 곤충이 없기 때문에. 매손 폭탄박, 어땠냐? 아, 아, 플래시! 기다렸다가 통타! 아, 이거. 아, 아, 플라이 아하, 까비. 그래도 꼭뭐 마무리 했고요. 음. 나쁘지 않았죠, 이 정도면은. 그. 약간 예측할까봐 늦게 었는데아유 <웃음> 고나기 개웃기네 저거 어, 어. 미리 쓰는거 겁나 웃기고요 자 구출을 어디서 올까요 애들 다 휘장에 있는 친구들이라 무섭거든요 나 잠깐만요 아 콩고출 아아 콩고출 야 이것들아 아 이거 아니지 그냥 상도독이 나. 아 폭탄 부숴어 저거 에바 아닌 일단 골승 한대 때리고 원래는 고난을 때렸어야 했는데 오늘 음. 어, 이렇게 하면 되지! 아, 나이스 야 근데 이번 판은 폭탄각이 약간 좀 매섭다 음? 매서워 그냥 고추야 고추 청양고추야? 어? 어? 뭐야? 이거 맞아주네요 뭐지? 5초인 줄 알았나봐 아무리 5초인지 2초인지 몰라도 그래도 음? 좀 사려하는 거 아니야? 아.. 거의 다 돌려서 그런가요? 자 일단은.. 이번엔 샤몬 구출 5초 폭탄하면 평탄.. 저저 그냥.. 5초인거 알고.. 그냥 늦게 구출하.. 아 바로 구출하죠.. 어. 아 근데 3스택 들어오고요.. 주술사가.. 유출사가... 폭탄 맞았구나? 왜.. 아 그냥 맞아가지고 일부러.. 일부러 맞은거야? 와.. 존나 무섭다 너.. 아, 아 일부러 맞아가지고 그냥.. 3스택을 그냥 때려버리네 그냥.. 뭐임, 이거? 충격과 공포인데? 자, 이제 해독기가 안 들어가죠, 이렇게 하면은. 바로 들고요 오, 하지마! 아, 데드하드에다가 조술은 진짜 무섭다. 그래도, 분화기가 폭탄 한게 맞았기 때문에. 이렇게 각 쓰면, 각, 각만 잘 조절하면은, 충분히 잡을 수가 있습니다. 야미! 네, 좋죠. 요거는, 골상이는 솔직히, 사거리가 좁기 때문에, 어, 이렇게 미리 써주기만 만들고, 폭탄 5초 같은 거 던져놓고, 가는 척 했다가, 들면은, 오다가, 오! 오다가, 아, 맞을 수밖에 없지. 어, 이제, 세개다 썼으니까, 없죠. 음, 평타. 없잖아, 왜 있는 척이 그냥. 아 어, 평타. 아, 잠깐만, 줄사. 어, 잠깐만요. 라이스 이제 애들 잡으면 되는데 샤머니부터 잡을까요? 아드가가 아닌거 확인했으니까 바로가자 아 뭐야 아 샤머니 포텐하고 가네 어 아, 사기꾼다 어 이거 아닌데 아 근데 이건 너무 급하게 했다 아 이거 급하게 쓰면 안됐는데 어우 아, 너무 급한데 줄사한데 음... 아 지금 급해가지고 폭탄 막 나가죠 지금 어 원래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앞으로 던진, 던진 다음에 해야지 잘 맞거든요 어 자, 자기 기준으로 360도로 돌리면은 피할 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솔직히 저렇게 하는 거는 안 맞을 수 밖에 없는 거지 어 생존자가 단조로운 무빙만 치는게 아니면은 맞추기 겁나 어렵거든 이러면 시릿 존재감 있기 때문에 마무리를 시켜줍니다 아 들고 주변으로 끌고 가 음. 지금 저기, 묘지 쪽 해독기 돌리는데요. 애들 피가 없어가지고, 폭탄만 맞추면은 구출은 막을 수 있음. 어, 구출만, 구출은 막을 수 있는데. 봅시다. 자, 폭탄 각. 포탈 뚫을 거기 때문에 반대쪽! 나이스! 아, 좋다. 근데, 만류가 없어가지고. 아, 말, 만류가 없거든요, 저. 이거는 골상이가 구출을 오는데, 이게, 안 가면은, 결국에는 샤머니가 일어나기 때문에, 안갈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평타 쳐. 아, 근데, 좀 아쉽다, 이거. 아, 까비. 조금 아쉽고. 나! 일로 와. 골상이부터 잡아. 아, 골상이. 아, 골상이. 그치. 아문 딴다 애들 아문 따지 마라 문 따지 마라 어? 문 자꾸 따면은 어? 이놈 한다 이놈 아 이거 뭐야 애매한데 이거 그냥 애매한데 이거 어떡하지? 그냥 다 애매한데 일단 샤머니 잘 빠졌다는 거는 아는데 어? 일로와 빠지는 거 예측해 줍니다 한데? 아삼스택 샤머니 문 따는 거 하긴 바로 견제 아 이거 들... 아이풍살했는데 이거, 이거 어떡하지? 아아... 아, 혹시라도 모르니까 아, 아 안돼... 해낼수도 없다자 이거라도 잡아 어 이거라도 잡아 아 이거라도 잡아야지 어 일로와아 아 어, 왜이렇게 잘 피해 너 일로와 형타 아, 에... 가는 척 해주고, 에... 성타각 한번 노려줍니다. 빼는 척 했다가 들어가! 와, 개잘 피하는데? 뭐야. 한데 이거는 존재감으로 잡으면 되겠다. 나이스. 이거는 중간 대기가 있는가 없는가가 좀 큰데. 일단 가. 어, 일단 가. 좀 기다렸다가 갈까요? 아, 바로 가, 바로 가. 바로 가. 어, 폭탄 깔고, 가? 가, 어, 가, 가, 가, 가. 제발! 오, 나이스, 미친, 이거 뭐야. 잭팟인데? 잭팟! 빠샹! 나이스! 이거거든, 이거거든, 이거거든, 이거거든. 이거거든, 이거거든, 이거거든.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게임 끝났죠. 음, 너무 맛있구, 그냥. 어, 너무 맛있구. 지즈. 봉봉! 역시 모노쿠마맨! 혼나쌤! 여러분들도 주키가 벤 당하면은 모노쿠맨을 부르세요 음 어.. 케이쌤 자곧 아, 있으면 승급이다 어.. 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판은 시즌 초반 완전 극천상계어 4인큐를 만나봤고요 생존자분들 티, 아, 랭킹이 거의 한자리수 이때 당시에는 어, 막 1등 2등이었나 어, 그래가지고 지금은 바뀌었을지도 모르겠는데 4명의 합이 좋으면은, 서기관이 좀 빡세다라는 거를, 어,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일단, 초덕으로는 고개사. 숨어 있었기 때문에 안 걸렸죠. 근데 이제 고개사 잡기 좀 애매해가지고, 탐선을, 아, 아니구나. 고개사 따라갑니다. 한들 일단, 초반에는, 어, 좋, 게 시작했죠. 음. 홍타 빠르게 그냥 꽁으로 들어가고, 어, 판들까지 먹고, 초반황은 완전 좋아요 음. 원래 이정도 하면 거의 서기관이 이기긴 하거든요 음. 왜냐면 플래시도 곧 돌아오기도 했고 상태막도 음. 있고 스케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음. <웃음> 플래시로 앞으로 갑니다 음. 음. 마무리가 템을 음...뭐노... <웃음> 야, 판정이 예단데. 어, 이거 무슨 판정이냐. 뭐, 뭐지? 어. 일단, 어, 심리전으로 잡아줍니다. 좋았죠, 이거는. 좀어가가 있었는데, 어, 뭐 어떻게든 끌어 나갔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생존자들의 무서운 장이 시작되는 거죠. 용병이가 뒤에 숨어있는 거 봤기 때문에 빨리 구출 오라고 압박을 걸어주는데, 이제 서기관은 평타해라 이렇게 왔다리, 왔다리 갔다리만 해도 내가 만약에 용병을 잡으러 간다? 그럼 얘는 아들을 쳐가지고 바로 위자로 가기 때문에. 그럴수가 이렇게 봐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 만약 가면 이렇게 그냥 꿈구출이 나고 용병을 때릴 수밖에 없으니까. 좀 많이 취약하죠. 어. 그리고 음. 탐선이 음. 바로 중앙 해독기 잡다가 바로 커버 왔고요. 음. 네, 탐선이 존나 잘하죠. 음. 어려워. 상틀 해독기가 있는데 음. 아, 창틀 넘기가 있는데 이미 넘어가버려서 쓸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일단은 기록지가 3개기 때문에 음. 해독기록이라도 걸어줍니다. 쭉쭉 감시자 아 이번에 여기서 넘어갔어야 했는데 어 베드워드까지 잘 써주고 야, 여기서 그냥 탐선 잡는게 낫겠다 싶어서 예 손절합니다 어? 영동을따라가네요 용병을 별로 좋은 판단은 아니죠. 그니까, 러좀 말려가지고, 어떻게든 누구 하나라도 잡아볼려 하는데, 지금 애들이 지금 다 디코로 아마 하고 있을 거라서, 상황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판자 기록 하나 먹고, 이미 그니까, 디코가 아니면은 이제 어느 정도 거리를 좁혀놓고, 어, 하는데 이제, 사인큐다기 보니까, 어, 빠진다고 말하면 바로 이제, 도망가니까. 두박이 입장에서는, 어, 기존에 타임큐보다 아 기존에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거리를 가야하는거지 <웃음> 아이 개바야 이거 이거 어떻게 잡냐고 일단은 고개사를 계속 쫓다가 이렇게 망했어요 일단은 어 내가 못하는 걸 수도 있는데 아 어려... 그러니까 내가 신 초반에 좀석열좀 좀 많이 써봤단 말이에요 근데 어휴 좀 쉽지가 않다 야 은근히 괜찮은 캐라고 생각은 했는데 쓰면 쓸수록 좀 별로인 것 같아 서기가. 아 <웃음> 어, 그게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아드각게 나왔고요. 서기관은 네. 캠핑을 해야 가능한데 지금 한명한 한 번밖에 못 앉히고 바로 그냥 아드각게 나옵니다. 이건 좀. 그냥 <웃음> 이때 운둔자하고 꿈마가 밴 당해가지고 그냥 서기관을 했는데 그냥 차라리 나야스를 하는게 더 나았을 것 같아 차라리 나야스 면은 이거만큼 이거보다는 잘했을거야 어. 얘는 커버에 너무 취약해가지고 무슨 그냥 아 차라리 봉봉해도 나았을 것 같다 음. 야 봉봉은 아닌가? 아, 근데 봉풍 나쁘지 않아, 이거. 네, 일단, 두 명이서 겹쳐있기 때문에, 못걸고요 아, 그리고 저거, 파일법이, 저거 뭐지? 이제 서기관 기록할 때, 하위하는 게 있거든요. 뭐지? 한 명이, 그, 가놓고, 그 위에서 터치해가지고, 풀면은, 그냥 가만히 서 있는 사람한테 기록이 된다 하던데, 약간 좀 사기임. <웃음> 앉아 울어요 일단은 주변에 음, 있는거 확인했고요 일단은 체크해줍니다 이명 들리기 때문에 용병 있는건 알거든요 근데 어딘지 모르니까 문 계속 막아주면서 하는데 이게 또 은근히 어 문이 잘 막혀 그래서 애들이 문을 문 열어 어, 그래서 개꿀 빨고 있고요 애들이 문 기록을 너무 잘줘 가지고 일단은 순조롭게 어 막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도 거의 다 열렸을 뿐더러 삼선자석도 있기 때문에 아.. 문이 열리고요 3탈로 마무리가 됩니다 네. 좀 아쉽죠 뭐라도 해보고 끝났으면 좋았을건데 자.. 이번 판은 은둔자하고 서기관을 배당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야스를 하려다가, 어, 나야스를 하네? 뭐야. 네, 나야스를 합니다. 자, 이번에, 저만 이거 못 뽑는 줄 알았는데, 음, 막판에 이거 나와가지고, 나야스 스킨을 써봅니다. 하스가 끝까지 안 나오더라. 어. 저기 로즈마린 나오는데. 자, 일단 곤충학자 중앙 해독기 묻혀 놓고 중앙 곤충학자 있는 곳으로 가요. 붐붐붐붐 <웃음> 뽕. 자, 왼쪽 큰 공장 묻혀 그습기 만들어 놓고 쭉 따라가요. 아무래도 고다기가 여기서 갑자기 방향을 왜 꺾었건지 모르겠는데. 어. 인코스 때문에 못 때리고요. 아 용병때문에 어, 방을 꺾었던 것 같다 일단은 초반에는 스키보다는 어, 성타 위주로 들어가는 척 빼서 반대 탁 해줍니다 약간 좋았죠 이거 심리전 그리고 이건 평 플랫이 있기 때문에 불평아 어, 근데 안으로 안 들어가고 바깥으로 빠졌기 때문에 곤충만 맞는 어, 전대미분의 사건이 발생하고요 못 때리는 거 아니까, 그냥, 곤충부터 제거해주고, 흡기로 따라가는 판단을 합시다. 어우, 안 맞아주죠, 탐사원님. 무시무시한 거 들고 다니지 마세요, 예? 마무리. 대답은 없네요. 요즘 고나기가 대답에 많이 들던데, 아텐도 하고 탐사원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거를 안았나봐요 그리고 탐사원 자석 사라지는 타이밍에 들어주고, 어. 사라지기 전까지는 약간 연기만 해주면 돼요 어나 지금 견제할건데? 하면서 음. 그리고 해독기 포함시키고 다시 캠핑 갑니다 네, 상황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어. 하트 만들고요 어 뭐야 <웃음> 뭐하니? 자. 어 나이스 한데 공포타이밍 음. 너무 좋았고 다만 야, 탐선 이거 어? 어, 왜, 어 오케이 어쟤 분명히 어.. 잘하는 데왜 저러지? 어여분분 내가 잘해 새긴 게 아니고 생존자가 못.. 못해 새긴 게 되잖아 안돼 이러면은 근데 그게 맞아 어 내가 잘해 새긴 게 아니고 생존자가 기존보다 못해가지고 뭐 이런 내가 랭컬를 이기는 거지 뭐 원래 어? 풀파워로 하면은 내가 지지 음. <웃음> 자, 지금까지 갑니다. 야, 오른쪽에 꾹, 아, 이거 실수. 꾹꾹, 올라갑니다. 이러면은, 바텐도 와도 구출을 못하죠. 음. 아, 근데, 대다들 들고 오면은 혹시 모르겠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큰 공장까지 완벽하게 만들고, 빠집니다. 이 정도 하면은 이제 안 온다는 거 알죠, 구출을. 근데 원래 여기서 용병이를 바로 잡으러 갔어야 했는데, 치료가 된 다음에 가가지고, 그건 뭐 잡기도 애매하고 안잡기도 애매하고 그냥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판자부터 내려주고 어 안내려? 아 원래 거는 회수하면 안되는데 좀 내전을 해버렸다 음. 그래도 습기가 5 9기 때문에 어... 혹시 몰라요 어, 습기에 맞아줄지 지금 유랑도 많아가지고 돌진도 상당히 어, 잘 차고요 아우안 맞아준다 야 자 빠지는 척 해서 한 대를 때려줍니다 어렵죠? 해독기가 3개 남은 것처럼 보이는데 저거는 가라야 어 좋은게 아니야 지금 다 거의 90% 이상 차가지고 어 거의 허덕이고 있거든요 이거는 평캔 하면 좋은데 이제, 탐사원도 정신 차려가지고, 안 당해줄 거야, 아마. 각을 안 보내줄 거라. 음, 어우, 야, 자석각 위험하다, 야. 자, 오른쪽으로. 아, 이건 안 맞죠. 아, 안 돼. 왜 여기 있는 거야. 요거는, 어쩔 수 없다. 스키 만들고, 탐사원 따라가. 함선 따라가고, 어 아닌가? 아 이게 따라가지 말고 용병 따라가 이거. 어 애매하다. 그냥 바텐더 해독기는 잠깐 동안만 못 돌리게 만들고 용병이 있는 곳으로 가가지고 용병이 반피라. 그나마좀 만만하잖아. 아무리 용병이라도 반피면은 좀 해볼만 하거든. 어. 해독기도 두 개고. 아무리 용병이가 좀 빡세다 해도 반피 용병이는 좀 어, 만만하지. 어. 아 이거 봐봐. 음. 아 야, 이거 안안 내려줄줄 알았는데 이걸 내린다고? 아니 왜야? 어차피 죽을랬는데 저거 왜 내려? 아이.. 저기 판자 은근 중요한건데 내리길래 나 깜짝 놀랐잖아 저기에 죽는거보다 맞아 죽는게 어? 판자 내리는거보다 맞아 죽는게 훨씬 더악스다고 생각했나? 애들은 왼쪽에 탐사만 보이니까 이거 빨리 안쳐가지고 지금 아드가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견제해가지고 음. 아득 나오기 전에 잡아보는 게 어떤가 생각해봅니다. 탐사원의 앞에서 알짱알짱 되고요. 설마 다른 곳주 있는 거 아니지? 아, 아 근데 탐사원이 티가 없네. 어, 뭐야. 저기도, 아 뭐야. 저기도 켜져 있는 거야? 오, 씨. 잠깐만요. 이거는 탐선을 따라가는 게 훨씬 낫죠. 왜냐면은 자석이 없고 어 이건 플레이를 평으로 잡고 지금 문대기가 없기 때문에 아 자석이 다 있었구나. 뭐야 문대기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문에 가까이 있는 탐선을 잡고 바로 어 문을 따라 가는 바텐더랑 용병을 노려본다는 의지, 의의죠. 지지 음. 뭐 오른쪽에서 바텐더가 갔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문 따는 게 느려요. 일단은, 바텐더부터 괜찮아 해주고, 어, 빠졌고, 없고, 이명 안 들리니까, 다시 들어갑니다 이명 들리고, 아, 용병이가 왔네요. 요거는, 섣불리 때리지 않습니다. 어, 섣불리 때리지, 어, 때리네요. 마을 보기는 안 맞았을 뿐. 자, 때립니다. 아, 섣불리 때려야지. 뭘안 들어. 어? 왜 안, 안 때려서 도, 도대체, 도도 뭐가 있다고. 자, 방금 문 열렸으니까, 둘다 여기 있는 거 확정됐고, 자, 요거는, 바텐더를 따라가려다가,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따라가다가, 저기, 개구멍을 가면 어떡해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가지고, 욕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와, 나, 잘했다. 어, 드디어 욕심을 내지 않았어. 항상, 이기는 거, 어, 뇌절하다가, <웃음> 지고, 무승부하고 막 그랬거든요. 어, 근데 이번에는, 어, 욕심부리지 않고, 딱 깔끔하게, 3킬만, 가져가서, 이깁니다. 오예, 오예. 음, 야무지죠. 그래서 여기입니다. 좋아요, 어 좋아요, 새를 먹어. 음.